안녕하세요 대표원장 단호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눈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문고주름이 꽤 강하게 있었고요 쌍꺼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좀 자연산이다 보니까 고정이 조금 약했죠 그래서 아마 좀 붓거나 그런 풀리셨을 거고 짧은 느낌이 있었죠 특히 바깥쪽 흰자가 조금 노출이 덜된 상태였어요 코 같은 경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간 사이는 조금 낮으신 편이었고요 콧대는 평균이셨고 코끝 같은 경우는 괜찮긴 한데 콧대에 비해서 살짝 낮으면서 위로 살짝 들려있는 상태셨어요 눈은 사실 특별히 그럴 거는 없어요 다만 트임 같은 경우는 충터를 적게 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꼬매거든요 충분히 아물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막 땡긴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실밥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3,4일 정도는 이렇게 땡기거나 충격이 안 가게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코 같은 경우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미 기성품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충격이나 그런 거에 좀덜 하긴 한데 사소한 충격이나 자극에도 위치가 바뀌거나 할 수가 있겠죠 충격이나 자극에 조심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돈을 썼으니까 확실하게 쌍커불 같은 무조건 두껍게 또는 무조건 높게 이러다가 점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자연스러우면서도 본인의 부족한 면을 적당히 보완하는 정도로 해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일어나기 보다는 아예 좀 양극화해서 가는 것 같아요 아예 화려한 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랑 아예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시는 분들로 중간이 없이 양쪽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늘 하신 박미소 양은 예, 어떤 쪽으로? 자연스러운 쪽으로 자연스러운 했죠 자연스러운.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